우와, 우와. 아, 심장이 또두군데입니다든든드르이도 아, 요거 미세먼지만 하나만 먹었셨는데 하! 하! 나 이제 뜬다. 툴 그리도 드링크하 있겠습니까? 아! 네, 상처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걸 리뷰해볼 것인가? 어? 형, TV 리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집에서 리뷰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렇게 리뷰 뢰를 해주셨는데, 안 했어도 나 할라 그랬어. 나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제가 뭐 마블 덕후, 스타워즈 덕후인 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디즈니 덕후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올 6월에 나오니 뭐 아니 하다가 11월 12일에서야 이제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디즈니 플러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피, 스타 같은 여섯 이개의큰 브랜드 안에 영화와 다양한 시리즈들을 제공하는 그런 글로벌 OTT 서비스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16개월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 많이 했고요. 어? 왜 U플러스로 봐야 되지?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모콘 안에 뭐 디즈니 플러스 핫키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디즈니 플러스 이 파란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한 번에 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IPTV를 통한 디즈니 플러스 시청은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저는 또 유플러스 장기 고객이기 때문에 세팅을 또 했고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위에 전체적인 카테고리들을 잘 정리해둔 느낌이 있죠. 이 위에 지금 뭐 대표적인 완다인 비전, 런닝맨, 샹치 와, 팔콘의 윈터 솔져 뭐 디즈니 크로엘라 같은 것들 위에 바로 대표적인 보기가 있고 아래에 여섯 개의 대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아, 디즈니 클릭하니까 막 불꽃 터지는 거 보이시죠? 픽사는 어떻습니까? 캬, 또 픽사 느낌의 그 깔끔한 그림체. 마블은요. 아, 심장이 또 두근됩니다. 뜬뜬드르 요거 아 요거 기존에 또 인트로 영상 나오고요. 스타워즈는 빨려 들어간다. 빨리 들어간다. 오! 이런 느낌들줄수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와이 대자연의 느낌들 또 이모티콘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업스타는 어, 너무 단순한. 자 디즈니 플러스를 U 플러스에서 봐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U 플러스 IPTV 사운드바 블랙이 있기 때문이죠. 아 이거. JBL에서 만든 것 같아. JBL 써 있고 사실 이게 세계 최초 돌비 애트모스, 돌비 비전 동시 지원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시각 효과나 음향 효과를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돼서 영화관에 들어오는 느낌. 사실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집에서 보는데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운드바 일체형 뭐 셋탑박스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발전했죠. 옛날에는 이제 셋탑박스 하면 이거 제거 구형 셋탑박스인데 이렇게 이제 셋탑박스만 있었는데 이제는 세타박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 자체도 제가 실제로 영화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너무나 이렇게 풍부한 사운드감과 입체형을 줍니다. 위에 스피커가 두개 달렸고 앞쪽으로 전면 좌우로 해서 여섯 개나 달렸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총 여덟 개이기 때문에. 아, 너무나 좋은 음질과 또 음향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기존에 유플러스를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나 서비스 혜택이 좀 비슷하다면 디즈니 플러스 전용 요금제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유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가입을 하면 은 디즈니 플러스 3개월 구독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너무 오세요. 유플러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되면서 저도 막 이것저것 막 많이 열어봤는데 아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여섯 개의큰 브랜드 들어가기 전에 관심 컨텐츠 설정이나 영화 시리즈 오리지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실 수도 있고 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프로필 추가잖아요. 아이콘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추천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디즈니사에는 크루엘라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볼때 자기만의 또이 아이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마블, 딸은 엘사 뭐 이런 것들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블은 쭉 봤더니 뭐다 좋아요. 근데 신아메리카가 없어요. 좀 빠진 캐릭터들은 사실 조금 아쉽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아 만달로리안, 뭐 다스베이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좋아하시는 분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이모티콘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디즈니부터 들어가서 볼게요. 아 진짜 사실 디즈니랑 픽사만 있어도 꼬마 친구들은 하루 종일 놀수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디즈니 하면 뭐하나, 나 겨울왕국, 뭐, 주토피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디즈니에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크루엘라라든지 뮬란, 아 알라딘 미녀야수, 정글 크루즈, 진짜 캐리비안 해적! 너무 재밌는 영화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들 그리고 특히나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디즈니 영화들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디즈니 영화였나? 라고 모르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기서 확인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픽사. 아, 뭐 픽사는 또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코코는 진짜 완전 인생 영화, 토이스토리 인생 영화 이런 내 인생 영화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네, 몬스터 주식회사도 있고 라바 이거 라바 진짜 귀여워요. 뭐 어, 진짜 재밌는 영화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숨겨져 있는 픽사의 애니메이션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와서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린 친구들은 또 더빙 버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두 개를 따로 사야 돼요. 더빙 버전 따로, 장어 버전 따로 사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이한 컨텐츠에 들어가서 자막 버전, 더빙 버전, 심지어 뭐 스페인어 버전 다볼수 있어요. 그런 자막들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뭐 10초 건너뛰기 가볍게 할수 있게 시스템돼 있고. 노래 나올 때 지금 돌비 오디오에서 지금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따라단 아, 마블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뭐 메인 컨텐츠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또 너무나 좋아하는데 아, 지금 히어로들이 탁 이렇게 딱 입체감 있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 되게 좋아요. 디즈니 추천도 추천이지만 지금 아이맥스로 볼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다 들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샹치와 텐닝즈의 전설과 연관돼 있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3, 샹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묶어서 볼수 있고 특히나 이런 레전드는 독점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완다와 비전, 뭐 팔콘, 윈터 솔져 이런 영상들을 영화 각각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이렇게 합쳐서 한 8, 9분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편집을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윈터솔저가 이때부터 이랬지, 뭐, 이때부터 뭐, 선역으로 돌아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수 있는, 네, 이런 거, 이런 진짜 다 여기서만 볼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수 있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마블 정주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자, 보시면은 마블 시네마틱의 유니버스. MCU의 연대순으로 볼수 있습니다. 퍼스트 어벤져부터 해서 캡틴 마블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매니아들은 아시겠죠? 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캡틴 마블이 닉 퓨리가 젊었을 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연대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영화 등장 순으로 본다 하면 은 지금 페이지 1부터 아이언맨 1부터 쭉 나와서 퍼스트 어벤져스까지 또 페이지 2, 아이언맨 3부터 해서 앤트맨까지 페이지 3, c 비로부터 엔드게임까지 어떻게 보면 은 페이즈 1, 2, 3로 잘 나눠 놨어요. 이 카테고리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페이지 4, 드디어 시작이 되죠. 완다의 비전, 팔콘과 위터 선저, 로키, 블랙위도우, 샹치! 이제 곧인터널스도 업데이트가 될 거고 지금 11월 24일에는 호카이도도 개봉이 됩니다. 아우... 그거 때문에 이거 보는 거지, 뭐 어떡해. 사실 그래서 완다비전, 판콩과위터소즈 로키도 정식 자막이라든지 다 IP 우회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 삐맨 이런 친구들 거그 줄거리 영상 합쳐서 그냥 그런 것만 봤지 이제 정식으로 볼수 있어요. 아, 저도 그래서 진짜 시간을 조금 많이 비워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보려고 아주 막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눠져서 전체적인 네, 영상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블의 이런 애니메이션들도 또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이런 친구들도. 자, 그리고 스타워즈를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스타워즈가 조금 매니아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역사책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 너무 멋있다. 이거. 우와, 우와. 만달로리안, 처음에 등장할 때 인트로가 이겁니다. 아까. <웃음> 시3리피오랑알토디토랑막 이렇게 가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스타워즈의 이제 기본적인 사과를 정주행 하시는 분들, 프리퀄, 시퀄 다 보시는 분들, 1, 2, 3, 4, 5, 6, 7, 8, 9, 로그원까지 뭐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를 들어오시면 이제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고요. 특히나 이 디즈니 플러스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저는 특별히 조금 생각되는 게 만달로리안입니다. 만달로리안이 이번에 이제 시즌3까지 또 제작이 확정이 됐잖아요. 원, 투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만달로리안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 스타워즈의 스피노프인데 사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스타워즈보다 더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시리즈의 시즌 원, 투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지금 배드 배치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주위에 이제 스타워즈 매니아들이 많이들 얘기해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클로너즈는 저는 뭐 이미 봤지만 또 정주행할 수 있고 이런 컨텐츠들을 다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 있다라는 거또 애니메이션으로 도다볼수 있고 레고 스타워즈도 <웃음> 여기서 볼수 있어요. 마블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어린 세대 중에 스타워즈 매니아는 거의 못 봤거든요.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스타워즈 세계관 쫙 한번 훑어보시고 스타워즈 매니아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개인적으로 우리 피디님도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완전 매니아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베어 그리스 뭐 작품들, 그 다음에 고들 램지도 보이고 러닝와일드 사실 밤에 잘때 유튜브로 심해 보고 죠 그렇죠? 자연광경 보고 이러는 게 사실 굉장히 낙이었는데 화면이 너무 작았잖아요 이제는 대화면으로 좋은 화질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또 4K로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웬만한 컨텐츠들은다 보실 수가 있다는 라거 사실 이 디즈니 플러스 뭐 디즈니 하면 사실 어린 친구들에게 특화된 컨텐츠들이 많을 거라고 뭐 예상을 하십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뿐만 아니라 스타 역시도 어른들이 이제 볼수 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스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안에 그 20세기 스튜디오나 20세기 텔레비전, ABC 시그니처 그 다음에 서치라이트 픽처스의 컨텐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천으로 바로 워킹데드 뜨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영화들 뿐만 아니라 런닝맨이나 부부의 세계 같은 우리나라 드라마나 예능들도 또다 들어가 있어요. 아바타도 있고 뭐 로건, 데드풀, 심슨도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꼭 디즈니 채널에 국한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모던 패밀리 라든지 9.11, 솔라오포지 같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또 몰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뭐 시리즈, 액션 영화, 코미디, 호러 굉장히 다양하게 뮤지컬까지, 범죄 스릴러까지다 있고요. 추억 소환 영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좋은 거, 혹성 탈출, 이거 최신 까지고 옛날 거. 와, 터너 아우치, 죽은 시인의 사회, 가위 손 사운드 오브 뮤직, 타이타닉. 이틀 전에 유료로 결제해서 봤니다 아무튼, 오전 영화들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즈니 플러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컨텐츠들이 업데이트 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봤을 때 어느 순간은 끝나지 않을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슨 반 들어가서 봐도 심슨 시즌이 몇 개입니까? 31까지 나와 있어요. 네, 이런 것들만 밥 먹으면서 그냥 네, 심심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보셔도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한 값은 충분히 한다고 라뭐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조금은 도움이 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이 디즈니 플러스 같은 대작 영화들 화면을 넓게 보고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뭐 그런 컨텐츠들은 IPTV 이큰 화면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뭐 그러면면 이제 뉴플러스밖에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연말에 가족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겨울 방학했잖아요. 겨울 방학 때 이제 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하시는 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컨텐츠들 다양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와 함께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기왕이면 IPTV에서, 네, IPTV는 U 플러스밖에 안 됩니다. 네, U 플러스에서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U 플러스 다양한 혜택은요 더 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